빠르게 그냥 얘기를 좀 해보면 오늘 할 얘기 중에 첫 번째는 인수 정리. 두 번째 조립 제법. 첫번째 인수분해 여기 세가지 얘기할거거든요 초점이 좀안맞는것 같아서 초점 조금만 맞추고 할 건데 인수정리라는 거는 같은 거야. 뭐랑 같냐면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 a가 3이 f a가 뭐 알파다라는 것은 f x라는 식을 x 마이 a 로 나눴더니 목숨 관심 없는데 나머지가 얼마 얼마가 되는 알파인 거지. 그러면 이 나머지에 대한 정리인데이 인수라는 게 소인수분해 때 왔던 말과 같은 걸로 보면 나머지가 0이다라는 뜻과 똑같거든. 나머지 떨어진다. 즉 인수 정리는 나머지가 얼마다? 0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x f F에 A를 넣어서 0이 된다는 말은 Fx는 누구를 꼭 가지고 있다. X-A는 X-A라는 식 자체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래야 X에 A를 집어넣었을 때 0을 만드니까 여기에 뭔가가 곱해진 형태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괜찮아? 자, 그다음 두 번째 조립제법인데 브릿 펼프 파기 전에 인수정기 문제 한번 풀고 갈게요 유영호 아이구야 그니까 도영이는 좀 어깨에 힘을 좀 빼고 그러니까 너무 굳었다고 너무 굳었고 내 말은 이거야 어,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는 이거잖아 너무 긴장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너희 둘다 너무 긴장을 하고 있다 오케이? 긴장도를 올려서 아 얘가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들은 내 태도만 바뀌는 거지 긴장도를 계속 하 이렇게 으로 바꿔갈 필요는 없어 형 유명어 뭐라고 되겠냐면 x5제곱 플러스 x3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o x 플러스 b는 누구로 나누어 떨어져? x 플러스 2에 X마, 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지는데 혹시 qx 이거? 응. 난 이거 썼어. 썼어. 니 이제 끝났잖아. 네. 네. qx는 관심 없고 나는 뭐에 관심이 있어? 문제에서 뭐 구하면 돼? a, 에이, b, b 구하래. 관심 없잖아. 네. 네. 그럼 뭐 집어넣으면 돼? 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아, 네. 마이너스 8 플러스 4a 플러스 10 플러스 b가 0이네. 네. x에다가 뭐 집어넣어? 1. 1 플러스 A 마 O B도 0이네. 정리해서 인수, 뭐야. 여기서인식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인수정리야. 그럼 밑에 있는 문제랑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야. 다음 어. 거기서 이제 5 2번은 조금 힘들겠지만 두 번째 이제 조립제법이야. 이게 방법이거든. 방법. 조립제법. 방법이야. 그러니까 뭘 하는 방법인데 얘는 잘 들어도 1차식으로 나눌는데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쉽게 알려줬지.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 몫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야. 나머지도 쉽게.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데, 제가 더 쉬우니까, 얘는 목수에 쉽게 구하는 방법이야. 뭘로 나눌 때? 1차식. 1차식으로 나눌 때. 자, 우리 약을 5남용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 5용은 네. 뭐냐면 잘못 쓰는 거. 남용은 넘치게 쓰는 거야. 그치? 얘는 5용 되는 경우가 있어. 1차식 중에 어떤 걸로 나눌 때 완벽하냐면, X,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여기 안 곱해진 거. 근데, 오용되는 경우가 뭐냐면, AX, 마이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필요하니까, 그거랑 묶어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잘 봐주세요. 자. 조립 제법은 방법이라 그랬어. X 세제곱 마이너스, 그냥 써보는 거야. 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을 을 x 마이너스 4로 나눠볼게. 오케이? 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로 나눌 수도 있지만 자 계수들을 쓸 거예요. 3차, 2차, 1차, 상수 없으면 0으로 채워야 됩니다. 거꾸로 나누기 표시를 할 거고 얘 0만 되는 숫자 누구야? 어, 그걸 이쪽에 적을 거예요. 됐어? 이 조립제품 하나만 잘해도 좀 편해. 자,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내려올 거야. 뭐 한다고? 내려, 내려. 내려올 거야. 내려올 때는 중간에 걸치는 애랑 더해서 내려올 거야. 얘는 여기 있는 애와 튕겨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튕겨서 한칸 뒤로 올라갈 거야. 튕길 때는 여기서 튕기는 애랑 곱해서 갈 거야. 자 곱할 게 없잖아 얘부터 내릴 겁니다 내려 얼마야? 더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 얘는 튕겨 얼마야? 4 곱한다고 했어 얘는 더한다 그랬지 2 튕겨 얼마야? 8 내려 얼마야? 13 튕겨 얼마야? 52 내려 얼마야? 55 됐어요? 알아들어요? 자, 내리는, 그니까, 러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멈추지 말고, 모르겠, 으면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네. 내리는 건 걸치는 거랑 더해지는 거고, 튕기는 건 곱해진다고. 네. 내려 1, 튕겨 4, 내려 2, 튕겨 8, 내려 13, 튕겨 52. 그래서 구정수 내리면 더하고, 튕기면 곱한다. 아. 내려 55. 얘가 뭐야? 나머지야. 이게 뭐라고? 그럼 구성된 식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숫자가. 네. 상수 1차 2차, 그래서 몫이 얼마냐? x제곱 2x13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x-4로 나누었더니 몫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3이고 나머지들은 얼마? 55더라.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얘를 2x-3로 나눠 볼게 밑에 있는 것처럼 네. 이런 거죠 그럼 얘 0만 되는 숫자 뭐야? 4, 4. 똑같이 될거 아니야 네. 그럼 10이 이렇게 써주겠지 나누었더니 이렇게 됩니다 몫이 얘가 와야 됩니까? 이게 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나누는 게몇 배가 됐어? 나누는 게두 배가 됐지 그럼 몫은 몇 배가 돼야 한다? 2분의 1배가 돼야 된다얘 2분의 1배 돼서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된다 오케이? 자 우리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피자가 있는데 여덟 조각이 있다고 세 명이 먹어 몇 조각씩 먹지? 두 조각씩 먹고 몇 조각이 남지? 어 근데 피자를 먹는 애들 인원수가 두 배로 늘었어 몇 조각씩 먹니? 몇 조각이 남으니? 나눠 먹는 애들이 몇 배가 되니까? 두 배가 되니까.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이? 나는 2가 되겠지. 나머지는 변의한변에 나누는 녀석이 두 배가 됐잖아. 그럼 얘는 몇 배가 돼야 돼? 2분의 1배. 나는 2가 돼야 된다고. 나머지는 변의한변에변변한다 오케이? Okay. 자, 이조립제법 나누는 방법 자체 익혀놓으셔야 돼요. 알겠니, 도영이? 형아는 네. 할줄 알아. 유형육, 이쪽으로 올게요. 자, 유형육. 식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1, A, B, 4, 철학, 여기 얼마야? K 이렇게 돼있고 여기가 1, C4, 8, 9, D인데 문제에서 뭘 나누라고 했냐면 X3, X3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를 뭘로 나누래? X-2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0 만드는 애가 누구야? 여기 2가 돼야지 K는 2야 자 그럼 내려 1 튕겨 곱하니까 2 맞지? 네. 그러니까 C는 얼마야? 2열 맞니? 네. 내릴 건데 더해서 4가 돼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a 는 얼마야? 네. 2지 네. 그럼 얘도 튕길 거잖아 그래서 8 맞지? 네. 더해서 9니까 B는 얼마야? 네. 1 다시 튕길 거니까 D는 얼마야? 18. 맞아요? 응. 다시 더할 거잖아. 얼마야? 응. 목소리 내라! 응. 몇 번을 계속 묻르면서 시간을 줬잖아. 대슈 응. 자, 6-1번 같은 경우, 보시면, 우리가, 자, 식을 대충 세워보면, 6-1번도. 결국 이렇게 될 거잖아요. 2, 5, 마, 7, 3. 0만 되는 숫자 누구? 2분의 1. 맞아? 네. 네. 네. 너 알고 끄덕여? 네. 왜 2분의 1이야? 뒤늦게 앞에 앞에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빨리 따라와. 네. 내려, 튕겨, 뭐할거 아니야. 여기 숫자 나오겠지? 근데 이거는 결국 나는 실제로 뭘로 나는 거야? 이걸로 나는 거란 말이야 이걸로 근데 난 지금 뭘로 나누고 싶은 거야? 난. 그치? 몇 배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나온 몫을 몇배 해줘야 돼? 2분의 1배 해줘야지 실제 몫이 나오겠지? 나머지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했지? 자 어 정리 시간 드릴게요. 뭐 간략하게 정리해 주셔야 요그 나머지 정리 쪽에 있었던 것 중에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인데 좀 생각을 해보면 1차식으로 나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숫자로 나오잖아 네. 네.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 fx가 있고 여기에 뭐 1차식 x-k가 있고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 r이 있는데 집어넣을 수 있는 수는 여기는 k잖아 네. 네. k를 집어넣어서 0 만드는 거니까 모르는 게한 개란 말이야 식이 하나인 거야 네. 그럼 2차식으로 나는 경우 여기 x-p에 x-q 뭐두개 곱해져 있을 거고 여기는 1차식이 나올 거니까 AX 플러스 B 왜뭐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럼 여기 A, B 모르는 거두개 구해야 되니까 P, Q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네. 맞지? 그럼 3차로 나누는 경우 X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Q, X 마이너스 R로 나누면 혹시 Q, X 이거 나머지가 2차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네. 최대 2차고꼭 2차가 나오라는 법은 없어 2차까지만 나오면 되지 네. 모르는 게몇 개야? 네. 그럼 주어진 게몇 개야? 네.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네. 아니, 단순한 심플한 상황이거든 네. 오케이? 그런데 미지수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네. 꼴이 우리가 좀 싫어 그게 네. 네. 그 싫어서 한 가지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 한번 문제 볼게 fx를 뭘로 나눠? 4-2번에 대해서 x-2의 제곱을 나눴더니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다 fx를 이번엔 뭘로 나눠?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q, 여기 1, q, 2, x 할게요. x이고 나머지가 얼마? 7. 7이다. fx를 뭘로 나눴더니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 q3x이고 나머지가 얼마냐 이 얘기지. 난 계산 끝났거든요. 나는 그냥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몇 차야? 최대, 최대 2차지. 그렇지? 최대 2차인데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x 플러스 1로 묶어버릴게. 그럼 여기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q3x에 플러스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q4x 플러스 여기서 나오는 나머지 r 2x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로 나눴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그냥 7이 돼야 되네 얘는 7이 될 거야 그렇지? 맞지? 그러면 전개를 한번 해보자 새롭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얘 여기 곱해질 거고 그렇지? x 플러스 1에 q4x에 플러스 7 이런 꼴이네 좀 복잡하네 그럼 이번에는 얘로 묶어보자 네. x-2의 제곱으로 묶었더니 몫이 q 여기에 x 플러스 1의 q3x 플러스 얘 때문에 얘가 2차잖아? 네. 그럼 어떤 숫자가 오겠지? 맞지? 2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숫자로 올 거고 나머지가 얘가 올거 아니야 괜찮아? 네. 그럼 이걸 다시 정롭게 해 보면 x-2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과정 다 몰라도 돼 q3x에다가 a의 x-2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네. 얘가 네. 뭐야? 네. 나머지야. 이 a만 구하면 돼 근데 이 모습 어디 있어? 이거랑 닮은 모습 네. 맨뉴에 있어 그래서 이제부터 심미나 갈아서 돼몇 차로 나눈 나머지는 3차로 나는 나머지는, 이거 2차로 나는 식이다. 3차로 나는 나머지는 뭐다? 2차로 나는 식이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제곱 q 3x. 나머지는 이걸 갖고 와야 되는데, 얘 대신 모르는 숫자 a 잡고, x 마이너스 2에 제곱 플러스 뭐? 3x 플러스 1. 됐어요? 그럼 20만 구하면 되나 근데, 이건 써먹었단 말이야 이식은 이식 써먹자 여기 봐 시선을 단 한순간도 떼지마 이거 써먹었으니까 이거 써먹자고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7 남는다 그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여기는 안 사라지지 그니까 러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4인데 얘가 얼마라고? 7 그러니까 A가 얼마야? 3. 3. 그럼 나머지가 누군데? 되지? 됐슈? 얘가 나머지입니다. 여기 정개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플러스 3x 플러스 1. 즉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3. 다 구령, 3차로 다는 나머지는, 나머지는, 나머지는? 2차로 나는 식. 구령 따라해, 3차로 다는 나머지는? 3차로 다는 나머지는 2차로 다는 식이다. 2차로 다는 식이다. 식이다. 자. 인수분해 곱셈공식의 역, 즉 전개의 역과정인데 인수분해는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공통인수로 묶는 게첫 번째야. 공통인수를 찾아서 묶는 게첫 번째고 공통인수가 모두 있으면 그걸로 묶어내는 거고 공통인수가 부분적으로 있으면 묶어내고 묶어내고 여러 번 묶는 과정도 있을 거고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거는 곱셈공식의 역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여기 나와 있는 곱셈공식 전부 다 외워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복잡한 인수분해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얘기할게요. 이거는 뭐 실전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네. 유형일 지금 우리는 연산법을 배우는 거예요. 조립제법은 방법이고 어쨌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같은 거 배우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익혀야 돼 몸에 오케이? 몸을 익히는 게첫 번째가 돼야 돼. 자 1번 다음 중 올바르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은 것은 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6x 저희 공통적으로 누구를 갖고 있지? x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x로 묶었더니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되고 이 안에 건 우리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x에 x 플러스 6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지겠지.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1번은 맞는 얘기 2번 2번은 뭐야 이거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 얘는 딱 봐도 a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지 공식 외워야 된다 너 아예 이 뒤로 보면 손을 못 쓴다 나중에 되겠지 하는게 아니라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y 플러스 27xy제곱 마이너스 27y 3제곱은 네. 결국 이렇게 될것 같아 x-3y의 3제곱 정리해 줘 그럼 네 번째 x 3제곱 마이너스 8 x 3제곱 마이너스 8 맞지 네. 3제곱 빼기 3제곱 어떤 공식이 가능한다면 네. a제곱 minus b제곱인데 고승공식 변형으로 가면 안 돼요. 인수분해 과정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얘는 x minus 의 x 제 p l u 2x p l u 4로 정리될 겁니다. 근데 답은 나왔어요. 3번으로 나왔어요. 5번 a 네제곱 p l u a제곱 b 제 p l u b 네제곱은 인수분해 공식에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공식 사용 안 해도 되니까, 얘는 뭐, 그냥 하면, 이래 될 겁니다. 그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자, 복잡한 인수분해인데, 첫 번째부터 이제 잘 봐봐. X 플러스 미안. x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3에다가 x 플러스 4를 곱하고 마이너스 24 인수를 구하세요. 인수분해 해놓고 찾아야 거든 네. 그러면 인수분해라는 건 뭐냐면 물건들이 쫙 넓어져 있는데 전부 다 박스 안에 담은 거예요. 박스 안에 다 들어간 거거든 지금 박스 안에 안 들어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펼쳤다가 다시 넣어야 돼 그러면 펼치는 방법 중에 요렇게 연결된 펼침은 어떻게 했냐면 합이 같은 것끼리 곱했거든 네. 합이 동일한 것, 합이 같은 것 그러면 이렇게 더해보면 2x 플러스 3 안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볼 거야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바로 밑에 있는 2-1번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얘네 둘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얘네 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4 그거랑 같다고 했던게 공통인겠구요 게 그럼 난이 공통인걸 시원하겠다고 T로 그러면 T 마이너스 8에 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4니까 정계하면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24 마이너스 24 없어지게 돼.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돼. T로 묶여서. T-11. 맞니? 돌려줘. T가 누구였는데. X제곱 플러스 2X였다고. 끝난 것 같지만 얘가 아직 인수분해가 됐댔어. 다시 X로 묶이지. 여기는 현상이이좀 많이 도와줘야 돼. 또 여기는... 아직 곱셈공식이랑 인수분해를 실전적으로 겪어본 적이 없어. 그냥 빠르게 선행 한번 했단 말이야. 정신 차려, 그래도. 눈에 힘주고. 그럼 인수인 것은 했어. 있어? X-3 있어요? 없어요. X 있고요. X 플러스 1 없고요. X제곱 플러스 2X-8 없고요. 플러스 10 없고요.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형태 말고, 그럼 2-2번 같은 경우는 t로 치환하면 되지, 그것들이 보이는 게.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하고, 다시 돌려주면 돼. 공통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 이번에는, 유형상. 유형상은 어떤 형태냐면, 얘는, 그러니까 치환을 이용한 거야. 공통부분. 얘는, 복이차식이라고 해. 그래. 복이차식. 몰랐대. 용어 몰랐대. 차수가 모두 짝수 차야 짝수 차인 형태를 띠고 있는 거. 문제를 보면 올수돼 있어. X, 네 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9. 이거거든. 자,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 거야. 네. 첫 번째, X 제곱을 t 로 보는 건가요? 별로 좋, 좋진 않은 방법. 모든 걸다 푸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럴도 한 80%는 풀리니까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9지 t 마이너스 9에 t 마이너스 1이니까 t 돌려주면 x제곱 마이너스 9에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합차에 의해 x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되겠다. 자두 번째, 두 번째 완전제곱식의 합차를 이용하는 경우 이거는 x 4제곱에 가운데 여기 9 이것만 봐봐 완전제곱식이 되게 만들 건데 얘보다 크게 만들어야 돼 얘보다 크게 그럼 마이너스 6x 제곱이 아니라 플러스 6x 제곱이 돼야 쟤보다 커지겠지 그러면 이 녀석이 얘가 되려면 마이너스 16x 제곱 붙여줘야 되거든 그래야 계산돼서 얘가 될거 아니야 그럼 앞에 거는 완전제곱식에 의해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4x 전체의 제곱이야. 제곱 빼기 제곱 이런 합차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플러스 1, x플러스 3, x마이너스 1, x마이너스 3 결과는 어떻다? 당연히 같아에서 똑같은 식을 인수분해했는데 두 가지 방식을 드렸는데요. 밑에 거는 무조건 풀려요. 위에 거는 가끔 안 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인수부대가 되는 형태다 그럼 이걸로 시작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하면 밑에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정리할 시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자, 식이 어떻게 되있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y 2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를 인수분해하래 자, 왼쪽에서부터 가만히 생각해서 우리가 고민이라는 걸 해봐야 돼. 인수분해하려면 얘는 x가 보여서 x를 묶어냈지. 얘는 x 보여서 x를 묶어냈고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딱 보자마자 공식이어서 공식 썼고 얘도 공식 썼고 얘도 공식 썼고 얘도 공식 썼단 말이야 얘는 들 대서 펼쳤어야 되잖아 펼쳤더니 공통이 보인 거지 얘는 공통이 안 보이지만 룰이 정해져 있지 그러면은 유형사는 무슨 룰이냐는 거야? 공식 보여? 공식 보여? 공통이 있어? 아니, 아니 없어. 문자로 묶어낼 수도 없고, 야, 1번처럼도 아니고, 공통도 없고, 공식도 아니고, 정계하는 껀덕지도 아니고, 그랬더니 공통 부분 있는 것도 아니고, 짝수차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물어보자. 뭐가 문제니, 얘는? 문자가 두 개인 거지. 네. 네. 또 그만 떨어라. 야, 녹화 구간을 세 번, 네번 나눴는데 계속 너한테만 지적을 하잖아. 이 영상 버려야 될것 같아 너 때문에. 자 문자가 두 개인 거야 문제가. 문자가 몇 개? 어까 그러니까 문자 많아. 문자가 많고 차수도 높아. 그렇지? 그러면 문자가 누구랑 누구야? x랑 y잖아. 그러면 x, y의 상수까지 있어. 근데 x는 몇 차까지? 3 차까지 있고 y는 몇 차까지? 우리 인수분해 편한 게몇 차야? 이 차에 가차 대해서 정리하라고 이 네. 차에 대해 정리해보자고 그럼 y에 대해 내림차선 정리할 거야 네. x에 대해 할 수도 있겠지만 잘안 보여 그래서 y에 대해 그냥 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2y제곱 그다음 y가 있는 항 이거지 마이너스 네. 네. 3x 플러스 4의 y 그다음 y가 없는 항 플러스 2x 세제곱 아우, 이거,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불편하다. 이건 불편하다.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야, 이것도큰데 이야. 맞게 인수 분냥 이거, 현재 여기까지 맞지? 쉬운데 근데... 잠깐만요 <shriek>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할게 2x제곱 다음 마이너스 3y 플러스 3 x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 4y 마이너스 2 맞지? 이게 인수분해가 되네 마이너스 2로 묶여서 y 플러스 1의 제곱 되지 네. 근데 이걸 이렇게 써도 되지 이렇게 네. 네. 자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알고리즘이면 여기 곱하기 2니까 2하고 1이고 여기 누구누구 곱해서 이렇게 크로스 크로스 해주잖아요 네. 네. 요거 한눈을 내려볼게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두개고 얘는 마이너스 두개니까 더하면 0 되겠네 2의 y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y 플러스 1더할거 아니야? 네. 여기가 아니잖아. 그럼 조합을 바꿔줘야지. 여기를 이걸 주고 여기를 2로 줘보자. 네. 마이너스.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4에 y 플러스 1. 그냥 y 플러스 1 더하면 마이너스 3에 y 플러스 1 맞지? 네. 그럼 여기는 2x고 여기 x니까 얘가 어떻게 인수 분해가 되냐? 위에 2x에 y 플러스 1에 x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됩니다. 눈으로 몇 번을 봐도 힘들 거예요. 자 문자가 많아 차수가 똑같이 2차야 차수가 높은 게 있으면 2차식에 맞추는 거야. 내림차순 정리해서 뒤에는 뭐한 거? 곱한 거 여기는 뭐한 거? 더한 거멜빵 이용해서 정리한다. 오케이 어려워 이거. 그래서 4 다시 2번 한개더할 거야. a 제곱에 b 마이너스 c에 b 제곱에 a 플러스 c에 마이너스 c 제곱에 a 플러스 c지. b지. 자 이것도 생각해. 일단은 덜 전개됐지 덜 펼쳐졌단 말이야 덜 묶였어 일단 펼쳐야지 네. a제곱 b 마이너스 ca제곱 플러스 ab제곱 플러스 b제곱 c 마이너스 c제곱 a 마이너스 bc제곱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봐봐 공식이야? no? 공통 있어? no? 치환한 거 있어? no? 그럼 뭐가 문제야? 문자가 많아 맞지? 네. 문자의 종류가 A, B, C 세 개야. A 최고 2차, B도 2차, C도 2차네. 네. 그럼 둘다 2차니까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할 건데 누구에 대해 정리하는 게 제일 편해? A. A. 그럼 A에 대한 2차항, 예, 예. 그러니까 A 2차. 남는 게 누구야? B 마이너스 C. A 1차 묶어볼게.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A. 나머지 불 이거 뭐야? B 제곱 C 마이너스 B C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b c 로 묶이네요. b c b c b c 보이세요? 얘도 b c 를 갖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뭘로 묶여요? b c 에뭐 나와요? A 제곱 플러스 여기는 D 플러스 C에 A 플러스 b c 이렇게 되겠죠? 2차네 곱한 거 더한 거네. b c 주고 1, 1, 크로스 크로스 1, 스얘 만드는 거 되지? 그러니까 얘는 b 마이너스 c에 여기 뭐와 a 플러스 b에 a 플러스 c 이렇게 정리되겠지. 네. 오케이. 네. 정리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저는 이 소리 이것저것 다 사용하는 건데 다 이것들 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한다면 이형인가요 유형로 어, 얘가 제일 막강한 녀석이고 제일 많이 쓰는 다야 어려운 말로는 인수정리를 이용한다 하거든. 인수정리가 뭐야?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없다. 곱셈으로만 표현 됐다. 그치? 그러면 1차식 곱하기 뭔가를 만들어 낸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럼 0되게 하는 숫자만 찾아내면 되겠네. 그치? 그럼 문제 볼게요. 어떻게 돼 있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3x 마이너스 1 이거지. 웬만하면 다 쓰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뭐 집어넣으면 0이 돼요? x에 뭘 대입하면 0이 되죠? 마이너스 1이죠. x 대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 값이 얼마더라? 0이더라. 이 식을 내가 fx라고 해본다면, 이 fx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 됐기 때문에, 분명히 x 플러스 1을 하나 가지고 있겠지. 여기 뭐가 오는 지 모르지? 네. 네. 그럼 봐봐. 오늘 배운 것들 중에 진짜 이게 제일 소름 돋는 거야. 뭐가 궁금해? 목이 뭐. 궁금하지? 네. 맞니? 목을하나야 네. 인수부대가 끝나는 거잖아. 네. 몇 차로 나눴니? 1차, 1차 식으로 나눴을 때목을 쉽게 구원한 건 뭐였지? 조립제법 조립제법 그러니까 저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는 식은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더라 내가 또 인성해 또 되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 두번 이렇게 예, 돼요 예.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봐봐 웬만한 건 이걸로 다 돼요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0만 되는 숫자만 보인다면 할수 있는 거고 다 요렇게 정리됐습니다자여러얘 유형 활용이라고 했는데 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게요 불러주세요 a a 네. 곱 마이너스 a 제곱 c a 제곱 c a 제곱 a b 제곱 플러스 b 제곱 c 플러스 b c 마이너스 c, a c 마이너스 c. A, c. a b 플러스 a, e. a 제곱은 제곱 0자 일단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뭐 집어넣으면 엄두도 안 나죠. 근데 이건 인수정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공식도 아니죠. 공통인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많고 차수가 높으니까 문제죠. 문자가 a b c 세 개죠. a는 최대 3차고요. b는 최대 2차고요. 신는 최대 1차입니까 그죠 네. 1차로 돼있는건 인수분해가 안되잖아요 네. 2차로 정리하는게 가장 낫겠지 네. 네. 그러니까 2차로 정리를 할건데 꼭 2차로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돼 오케이 네. 난... 자 나는 일단 2차로 할거야 2차니까 b2차가 보이죠 여기 네. 네. 그럼 c-a의 b제곱 그 다음 b1차를 보면 요거 요거지 네. 이것도 플러스 b 로 묶었더니 c 마이너스 a 에 b 이렇게 되네. 네. 나머지를 다 한꺼번에 묶어볼게. 저기에 a 제곱 마이너스 a c, a 제곱 c 그다음 누구야? 마이너스 a c 플러스 a 제곱 c. 네. 네. 자, 얘네가 보여야 된다는 게 느껴지지 지금. 네. 네. 얘네들을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으면 c 마이너스 a. 얘네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a로 묶으면 c 마이너스 a 괜찮아? 네. 괜찮아 네. 그럼 전부 뭘로 묶을 수 있어? c 마이너스 a로 묶으면 남는게 b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이거니까 a로 묶어서 a 플러스 a 괜찮아요? 네. 그럼 이게 곱한 거고 여기 더해서 1이잖아 곱해서 이거 더해서 1 나오는 건 a 플러스 1과 마이너스 a의 관계 여기 b b 올 거니까 이 녀석은 c 마이너스 a 곱하기 b 플러스 a 플러스 1 곱하기 b 마이너스 a 더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기 뒤에 뭐 붙었어 는0 붙었지 자 3개 곱해서 0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겁니다. 아, 네. 그니까 러 C가 A거나 이거 어. 0될 수 있나요? 삼각형인데? A, B, C가 삼각형이 별인데? 형, 형, 안 되죠? 네. B는 A겠네요. 네. 자, 이거 잘 해석해야 돼. 이거 뭐야? 네. 세 변의 길이가 같다야? 네. 아니지. 네. A가 C랑 같거나 A가 B랑 같은 것 뿐이야. 네. A, B, C가 다 같다는 게 아니라 거나요, 거나. 네. 그니까 러몇 네. 번으로 가야 돼, 문제에서. 5번으로 가야지. 1번으로 절대 가면 안돼 1번으로 가는 건 뭐야 얘는 이거 고 얘는 이거 다야 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둘다 선택해도 된다니까 그럼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어렵죠? 근데 6-1번을 보시면 제가 진미나 가나사때 외워놓으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현상형태는 얘기를 했는데 6-1번 같은 경우 제가 팁으로 드렸었어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뭐, 뭐라는 말은 3A B C라는 말은 뭐랑 같다 A는 B는 C거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밖에 없으니까 무슨 삼각형을 얘기한다 얘는 반드시 정삼각형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 그 정삼각형의 둘레를 S라고 할때뭐 길이도 s 넓이 S 둘레는 이거라고 할때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네.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돼요? 따라해 4분의 루트 3 네. A제곱 네. 둘레는 3A겠지 한 변의 길이가 A라면 이 네. 네. 둘레는 3A야 문제에서 뭘구하래 L제곱분의 S 네. 네. 9A제곱분의 S 4분의 루트 3 A제곱 A제곱, A제곱 사라질 거고요. 괜찮아요? 네. 응, 이 아니라요. 아, 네. 분모분자의 9분의 1을 곱할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36분의 23 음. 처리됩니다. 다 풀어드렸네요? 정리하세요 음.